<웃음> 내 젤리에 감히 매운 소스를 넣다니 복사할 거야 야나거왜 야. 부셔 <웃음> 너네가 사기거래 했잖아 그런 식으로 거래한다 이거지 사기거래 아니야 <웃음>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시끄럽고 아빠다 여보세요 어 아빠 <웃음> 진짜 <웃음> 알겠어, 지금 갈게. <웃음> 아, 내 말랑이 고래빵. <웃음> 야 우리 아빠가 말랑이 달린 핸드폰 케이스 사준대 난 지금 거기 갈거야 <웃음> 뭐 말랑이 달린 폰케이스? 우와 부럽다 우와 갖고 싶다 <웃음> 갖고 싶지? 나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심술 부리는 사람, 바보 뭐? 내내바보보라아아 심술 부부리는 사람, 이 바보라고 안 부리면 천재 나는 심술 안부리는 천재야 말랑이 폰케이스 사러 간다? 다음에 복수 할 거야 르는 사람, 나도 모르는 는 누나 말랑이 폰케이스 나도 갖고 싶어 부러워 부러워? 뭘 그런게 부러워 어? 우리도 말랑이 폰케이스 만들 수 있어 만들어? 어! 우, 짜잔 말랑이 폰케이스 만들기 준비 완료 와, 누나 이걸로 어떻게 말랑이 폰케이스 만들 수 있어? <웃음> 만들 수 있어 먼저 핸드폰이랑 딱 맞는 투명 케이스를 준비해주고 여기에 말랑이를 딱 붙일건데 오 그립톡처럼 그렇지! 잡기 쉽게 만들건데 음 그냥 하면 안 예쁘니까 예쁘게 꾸며줄거야 예쁘게? 그렇지! 먼저 짜잔! 이렇게 예쁜 펜던트를 준비했는데 이건 롤리펌 우와! 귀엽다 이건 이야 붙이면 너무 귀엽겠지? 이거 허리보? 또 스마일 데이지? 오! 스마일 데이지 하니까 여기 스마일 데이지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 붙여볼까? 짠! 이렇게 스마일 데이지 파츠가 있는데 이거는 한마이 스티커! 손에 붙여볼려고요 스마일 데이지를 잘라주고 짜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제 손을 예쁘게 꾸며볼까요? 이스마일 베이지를꼭 <웃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 그런 다음에 이쯤에 제가 차 주주고 물에 적신 키친 타월로슥 하고 몇 초를 기다려 볼게요. 야 오리온 너 무슨 모양 할래? 나 저거 할래 해피. 어 해피 이거 그래 나 너도 해봐. 삼0초 이상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잘될길 제발. 오오와 아니야 안돼아좀 망했잖아. 네. 될까 과연? 아 됐다. 대 이번 건잘 됐을까요? 오잘 됐다. 우와 마이데이지 얘는 얘랑 똑같아. 이렇게. <웃음> 예쁘다. 짜잔! 이렇게 해봤어요. 우와. 너무너무 귀엽죠? 꽃 팔찌랑 스마일 돼지. 완성! 우와. 너무 귀엽다. 이제 이 펜던트들을 투명 폰 케이스에 올려서 디자인해줄 거예요. 우선 투명 폰 케이스에 말랑을 올려주고. 우와. 너무 귀여운 것들을 다 올려주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 데이지랑, 음, 이런 하트도 좋고. 그리고 <목소리도> 젤리,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아,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우와, 예쁘다. 이렇게 다 디자인했으면 사진으로 쨔칵 찍어놓고. 오, 쨔쨔 이제 이걸 어떻게 붙여? 어떻게 붙이냐고? 그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짜잔 이 색깔 접착제로 붙이면 되지요 오 색깔 접착제 예쁘다 예쁘지? 생크림 같을거야 우선 입구에 깍지를 잘 껴서 이런 모양의 깍지를 끼는거야 그려주면 되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말랑이랑 파츠들을 다 빼고 여기서부터 잘해야되는데 우와! 그려줄게요뚜껍게 우와! 오! 완성! 그 다음, 두 번째. 생크림. 이것도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잉. 오! 오, 이거는 좀더 힘들어요. 짠! 보라색. 우와, 케이크 만드는 것 같아. 재밌다. 오 잘한다 재밌다. 깨깨 깨. 깨, 깨. 와 생크림 짜는 기분이야. <웃음> 재밌다. 우와 보라색 깍지는 잘 나오는데 흰색 깍지는 조금 세게 눌러야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좀더 좁은가봐 입구가. <웃음> 재밌지? 만드는 것도 재밌다 우와 잘한 것 같지 않아? 좀? 아, 흰색? <웃음> 아까 우리가 올려 놓았던 사진 보면서 이런 파츠들을 올려 놓으면 돼. 이거 올려 볼까? 어, 굳기 전에 빨리 올리자. 어, 응, 먼저 롤리팝부터 올리고 음 우와. 다음에 귀여운 토끼. 이쯤에 올려 주고 와. 그다음 이런 음, 데다가 하트 딱! 와한 번만에 성공해야 된다 하트 <웃음> 우리 귀여운 파리보오다 됐다 이제 여기다가 말랑이만 붙이면 완성! 중간은 말랑이 붙여야 되니까 남겨줘야 돼오 말랑이 자리 남기기 어? 근데 이 말랑이 말고 이걸로 하는게 더 예쁠 것 같다 오 그치? 이걸로 해야겠다 벌써부터 예쁜 폰케이스 완성! 말랑이 교체했어요 요걸로 이거 이거 진짜 좋은 말랑인데 이거를 딱 붙여서 그리토처럼 만들거예요와 진짜 최고다 진짜 잘 만들었어 좋아! 이대로도 너무 이쁘지만 붙인 다음에 말랑이를 붙여보도록 가지요 좋지 와! 다 굳은거 같은데 이제 말랑이를 붙여볼까? 이제 말랑이를 붙여볼게 좋지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 글루건을 사용해서 말랑이를 붙일거예요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언제나 조심조심 맞아요 받치면 안돼 안돼 글루건을 발라주고 조금 굳었다가 붙여줄거야 굳기 전에 말랑이를 딱 붙여줍니다 제발 잘 붙을까요 누나 너무 뜨거워서 말랑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럴까? 조금 마르고 붙인 건데 안 터지겠지 설마? 불안한데? 잘 붙어라 제발 예쁘긴 하다! 우선 기다려보자 잘 붙었나? 어? 이제 된거 같은데? 우와 한번 볼게요 돼지요 폰을 껴봐야겠다. 오 된다 된다. 이게 진짜 되네. 폰을 껴봅니다. 오. 우와, 됐다. 짜잔, 아주 이쁘고 그립톡도 되면서 편안한 말랑이 폰 케이스 완성. 와우, 우리도 완성했다. 방방도쿵 쿵, 방방 쿵. 뿡 손에 딱 걸려서 폰으로 셀카 찍을 때딱 좋지요. 오, 폰 거치대로도 된다. 유튜브 보면 되겠다 갸갸갸. 맞아 너무 좋고 또 심심할 때 말랑이를 만지면 스트레스도 해소되지요 그러네 재밌고 좋고 예쁘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말랑이 폰케이스 만들어서 놀기 성공